<웃음> 진짜 귀엽다. 안녕하세요. 달빛입니다. 저는 지금 에디의 로봇별 데모 전시회에 와 있습니다. DMC 홍보관에서 진행이 되고요. 여기서 지금 직접 한번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네말 끝났어요. <웃음> 말 되게 열심히 하더만. 이제 여기는 플래닛티라는 행성이 안에서 만나보시게 될이 친구의 이름은 에디라고 해. 아 얘가 에디예요? 네.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. <웃음> 그 어느 날 에디 행성이 망치뭉치라는 바이러스들이 공격을 해와요. 아. 이제 행성이 돌아온 에디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고물을 망치뭉치가 전부 다 훔쳐가요. 아. 에디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지구에 있는 지구인 친구들 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안에 들어가셔서 에디와 함께 에디와 보물도 찾고 에디 행성을 구하시게 되실 거예요 아하! 애기들 되게 좋아하겠다 <웃음> 애기들이 정말 좋아해요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저희 에디 친구는 잡고 약하기 때문에 발로 차거나 안 되세요. 네, 이 정도의 거리만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. 멈추고요. 아, 오, 오, 저, 저, 저 따라온다. 네. 너무 어, 멀리 가시면 에디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<웃음> 잘 쫓아갈 수 없게 되니까 어. 일정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 네. 아, 먼저 오. 한번 쓰다듬어 볼까요? 아, 진짜요? 에디를 네. 쓰다듬으면 에디가 웃을 거예요. 야 이거 되게 한마리 키우고 싶다 저떻 <웃음> 이거 데려가면 안 돼요? <웃음> 와, 많이 쓰다듬어주면 애틀이 네. 하트로 부르거든요 어, 어, 뭐, 뭐. 일단 먼저 이동이보실까요어 지금 눈화... 진짜 됐다 아닌가? 와얘 진짜 귀엽다 이 캐릭터 네, 자 가보자 여기 유리기 때문에 주인이 두 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운데로 어 강아지 같다 어 이거 진짜 귀여운데요? 드릴게요. 무기는 여기 첫 번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. 그래서 망치뭉치한테 조준해서 간지럼을 태워줄 거예요. 그러 어? 망치뭉치들을 몇 마리 잡아주시면 대장 망치뭉치가 나타날 거예요. 망치뭉치 간지간질와 <웃음> 네, 대장이 나타났어요. 야 죽어라 죽어라 어이 힘드네 이게 운동이 되네요. 고래 몬스터 잡는 거니까 쪼렙이라서 힘든 거군요. 네, 대장이라서. 죽어라. <웃음> 어, 감사합니다. 어. 있다. 어, 어, 이게 오로라스톤은 뭔가 다른가요?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무겁고 딱딱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에요 아, 여 있다. 네. 찾았다 맞아요. 대박 그럼 에디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세요 네. 스톤 여기 넣어주세요 아하 그리고... 어 미안 어, 어이구 <웃음> 여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길이 뚫린 데부터 양쪽에 있는 타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길을 이어줄 거예요 한번 이어보시겠어요? 이렇게 하면 돼요? 네 어허 중요한 거는 늦게 빠지기 전에 애기가 빠지기 전에 아. 길을 이어주세요 <웃음> 와 <이 웃음> 아 이거 좋아요 <목소리가> 빠르게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<목소리가> 어?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, 어, 없어 괜찮으세요. 없어 선생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우 <웃음> 이거 되게 긴박한데요? 왼쪽에 보시면 에디 쪽에 유명한 영웅들그려줍있다아 와우 그림이 너무 이쁘네요. 좋습니다. 여기는 별의 바다입니다. 여기는 네. 밑에 고급한 컴퓨터 바이러스가 깔려있어서 아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에디들에게는 위험해요. 아 사람이 먼저 이렇게 지나가면서 길을 만들어줘서에디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주시면 돼요. 아...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? 네, 그냥 이렇게 건너주시면 돼요. 아 네, 와 바다를 건넜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여러명 있을 땐 되게 웃기겠다 마친 엔 치료해주고 <웃음> <웃음> 청분이안내자분을 따라서 미개엄처에 너무 잘 좋아주셔서 저희 에디드랑 행사를 통화하 <웃음> <도와주세요. 와> <웃음> 이제 청소녀분이 네. 이번 점에 어떤 점이 가장 좋아는지 정말 안아드리는키로연령에 맞춰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 저도 이거 와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? 잠깐만요 오 우와 너무 이쁩니다 우와 에디 무두등이라는 게 있네요 무선 무두등이 있고 유선무두등이 있고 자 이렇게 무두등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 털이 복질복질합니다 귀엽네요 야 이게 지금 구매할 수가 없대요 완판이랍니다 자 이렇게 노급별 데모어 에디하고 즐겨봤습니다. 즐긴 건지 모르겠어요. 은근히 힘드네요. 재밌게 한번 놀아봤는데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